자 이번에 새로운 게임을 들고 왔습니다 빅캐슬드라는 게임인데요 어이 게임 나온지 얼마 안되는데 최근에 한구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바로 구입을 하셔서 플레이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게임을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일단 게임 시간은 한 10일 정도만 잡을게요 짧게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한 중간에서 약간 어렵게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자원은 그냥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충, 풍부하고 많이 이렇게 설정한 후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 영상처럼 지어지진 않습니다. 이거 낚이는 겁니다. 어떻게 지어지는지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시작은 파운데이션처럼 이렇게 지역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발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쵸?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얻는 자원들이 정해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또 문명이랑 유사한 개념이 적용되어 있는데 이 땅에서는 밀하고 목재가 나오고 이 땅에서는 양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땅을 정용해야지만 이 자원들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애매하죠 그래서 언젠가는 말을 계속 확장시키긴 해야 돼요 자 이거 참 감안하시고 일단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지을게요 아 이쪽에다 짓기는 좀 애매하다. 그쵸. 안 이쁘겠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여기다 한번 지어볼게요자 언덕 아래다가 이렇게 성을 짓겠습니다. 이 필드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목재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재를 좀 빠르게 얻고 마을을 확장 시켜볼게요 됐어요. 자 한번 해봅시다. 일단 초반에 병사 다섯 병이 주는데 웬 병사냐? 이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요. 자, 얼굴이 노란 아이들이 나왔는데 일단은 제재소를 짓고 컨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재소. 일단 이쪽에다 짓고 저희가 컨트롤하고 있는 이 종족들은 태양의 주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양의 주민이고 낮에만 활동할 수 있고 저녁에는 방어를 해야 됩니다. 달에 주민들이 침략을 하기 때문에 낮에는 건설하고 저녁에는 디펜스하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물에 사람들을 이렇게 배치시켜야지만 일을 하기 때문에 감안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이고 이 공간이 좀 애매 뭐하니까 집 짓기도 좀 애매하죠? 이좀 확장을 시킵시다. 자 일단 이쪽을 확장을 시킬게요. 여기를 확장시키고 이쪽에다 집을 만들게요. 아 공간이 참 애매하죠 이렇게 하고 집을 만들어 볼게요 일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자동으로 리젠이 되는데 그몇 초마다 리젠이 된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도 계속 생산이 된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자 초반에 나무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무 이 제재소를 좀 여러 개 만드셔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볼게요. 됐어. 자, 다섯 명이 됐죠? 그러면 이쪽에 사람들또 배치시켜가지고 여기 있는 거빠르게그 벌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집을 하나 더 만들게요. 자, 집을 이쪽에다 짓겠습니다. 안 이쁘죠?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시작 포인트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제 선스톤하고 음식이 계속 소비가 되기 때문에, 어, 저거를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바로 만들 수는 없어요. 바로 만들 수는 없고. 일단 다음날 정도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디 보자.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침략은 이쪽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소비 인력들을 좀 만들긴 해야 될것 같아요. 아.. 그런데 지금 땅이 너무 애매하죠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여기를 구매할게요 여기를 구매하고 이쪽에다가 감시타워 만들고 또 300을 모아가지고 궁수타워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거 만들 수 있을까? 못 만들면 안될것 같은데 자248 272 그래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저녁에 오기 전에 만들어야 돼요. 되니? 어, 되니. 자, 여기다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농장을 만들게요. 지금 만들 순 없고. 금일은 일단 이 아이 있죠? 공술 연소하고 이거 만드는 걸로 만족을 할게요. 방어해야 되니까. 지금 나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참고로 침략하는 위치는 여기를 길게 누르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감안하셔가지고 어,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궁수를 뽑읍시다. 이제 때가 됐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어, 이쪽 필드가 나무가 그닥 많지가 않아요. 나무가 많지 않아. 그래서 좀 걱정이긴 해요. 뭐 어떻게 둔 대겠지. 자 일단 세명 뽑고 그 다음에 대기 합시다 자 병사들이 이쪽에다 배치 시켜놓고 그리고 그 궁수들 있죠 궁수들 이 위에다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안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대기시켜놓고 전투 준비를 합시다 자 신병들 나와 나와서 올라가시고 어, 음, 그래. 이 정도면 될라나될것 어, 같아요. 일단 4명만 뽑을게요. 자, 됐니? 그래요. 2명이 올라올 겁니다. 자, 완료. 자, 얘들도 위로 올릴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하루를 대비합시다. 좋아요. 자, 저녁이 됐습니다. 이쪽에서 애들이 스폰이 될 거예요. 근데 이번엔 그냥 넘어갔죠? 어, 아, 아니구나. 아이, 깜짝이야. 아이, 페이크를 쓸뻔 했죠? 자. 어떻게든 방어를 했어요. 성공했죠? 하. 하루가 지나면 이렇게 음식이라던가 기타적인 요소들이 리셋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음, 확장을 하시면 돼요 아, 일단 금도 필요하니까 슬슬 이쪽으로 확장을 시켜볼게요 아, 이렇게 하고 금도 중요하긴 한데 우선은 여기 음식이 지금 많이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좀 만들어야 돼요 자 여기는 나무들이 생기면 바로 자 농장을 만들겠습니다 자 얘를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 일단 이렇게 지어야겠죠 아, 공간이 정말 작아서 애매하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자, 아, 이렇게 짓읍시다. 이렇게 짓고 또남 모이면 여기에. 잠깐만. 그 전에 어디서 공격을 오는지 좀 확인해 할 필요가 있어. 자, 이쪽에서 이렇게 올 가능성이 있겠죠?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오면 늑대굴이랑 이 늑대굴에 사는 늑대들하고 싸울 강능성이 있어요. 얘들 중립이기 때문에 얘들을 방패막이 차가워서 어떻게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도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쪽이냐 이쪽이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쪽에 지수 있나요? 오케이.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타워를 만들어 놓을게요. 자 이렇게 놓고. 아이고 3 지정 안 했죠? 자, 지금 몇 명이니? 야한 명만 여유가 있죠? 집 하나만 더 늘려줍시다. 자, 집 하나를 이쁘게 지을 수가 없네요. 슬프네요. 자, 이렇게 지어줄게요. 야 여기도 완성이 됐죠? 그래요. 한 명만 더 뽑읍시다. 한 명만 더 뽑을게요. 자 선스톤 또 들어갔죠? 음. 이렇게 하고 이쪽에다 선스톤 작업장을 만들게요. 얼마니? 야, 나무가 300정도 들어가죠?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 상태로 좀 성벽을 둘러싸는 작업을 할 거예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한번 기다려볼게요. 이쪽만 빨리 빼면 될것 같아. 그래요. 300 됐죠. 자, 선스톤 작업장. 돈이 얼마 없기 때문에 바로 지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지을게요 우리 여인력몇명 있지? 어, 가능하네요. 그리고 여기는 얘들 있죠? 이쪽으로 이동을 시키려고 했는데 아이고. 아 큰일 났어요 이거 로테이트를 시켜야 될것 같아 파괴를 시켜야 되나? 파괴를 시켜야 되나? 그래야 되나? 그쵸? 아 이따 분해하고 다시 지을게요 일단 이쪽은 안 되고 자 늑대굴 믿고 그냥 이쪽에다가 작업을 하는 게 나을 것같아아 아까운데 300 아이고 피다기 시작했죠? 이거는 지금 선스톤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안하시면 될것 같고 자 300이 모였으니까 다시 타워를 만들게요. 어 여기다 지으면 되겠죠? 자 여기다 지읍시다. 그리고 이거 완성되면 이쪽에다가 또 궁병을 올릴게요. 됐어. 자 올립시다. 오래 걸리는구나. 자 저녁이 되기 전에 빨리 배치를 시켜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얘들은 만약에 대비해서 이쪽에다 배치를 시킬게요. 음, 이렇게 합시다.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남는 시간에 어, 지금 음식도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쪽을 확장해야 돼요. 일단 확장하고 다음번에 밀농장을 만들던가 그렇게 할게요. 밀농장 어디갔니? 그래 들판 있죠? 자 들판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참고로 이게 좀 신기한 게 지역당 이렇게 특수건물 딱 하나씩 지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와 이쪽으로 오네요. 잠깐만. 아, 자 여기를 막아야 되고 지금 늑대가 중립이기 때문에 얘랑 싸우러 올 거예요. 근데 얘들 막아야 됩니다. 자 이거 일단 막을게요. 오케이. 자 인터셉트하고 됐어요. 자, 늑대가 나왔지만 우리하고 관련 없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거예요. 됐어요. 자 이거 다시 만들어주시고 우리 먹을 것도 좀 해보고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일 어떻게든 하루가 지났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오는지 봅시다. 에헤이 이쪽으로 오네요. 어디를 막는 게 좋을까? 아무래도 제 생각엔 이쪽에 벽을 치고 일단 벽을 치고 이쪽으로 오도록 유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닌가? 어... 음 머리가 아프네요 그래도 지금 나무들이 많으니까 해도 되겠다 자 사람 배치합시다 일단 두명 배치하고 일단 나무 쪽에 한명 빼고 이쪽에다 배치하고 그러니까 일꾼이 아마 부족할 거기 때문에 칩한 채만 더 지을게요. 여기 있죠? 칩을 여기다 지을게요. 됐어. 이게 완성되면 이제 여유인력들이 생길거고 네, 성벽을 바로바로 바로 지을게요. 야, 빨리 지어줘. 시간이 없어. 됐어요. 자 작업장이 10개. 그거 조금 있으면 한명더 채워질 겁니다. 아왜 빨리 안 나와? 됐어. 자 여기다 배치하고 자 건설할게요. 밀리터리로 가서 벽들을 좀 만들게요. 비싸긴 한데 일단 칩시다. 채워야 돼. 여기도 치고 450 아이고, 비싸다. 그래도 필요한 과정이에요. 자, 얘들 다시 이쪽으로 올리고 얘들 다시 이쪽으로 올리 보내고 그렇게 해야 돼. 일단 이쪽은 막아야 돼. 자, 얼른 얼른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이거 먹는 게 남아도니까 궁수를 좀 만들어도 될것 같아요. 자, 한두 명? 한 명? 두 명. 두 명으로 합시다. 어차피 돈 남아도니까.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자, 이쪽은 막았으니까 이렇게 오거나 그럴 것 같아요. 확실하려면 이쪽도 막혀야 되는데.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 자, 먹는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된것 같고. 좋아요, 이런 거. 아, 근데 다음번에 먹는 걸좀 해결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이 벽을 싸는 거 먼저 작업을 해야 될까? 이건 좀 머리가 아픈데. 이거는 나중에 고민합시다 일단 벽 먼저 감싸일게요 자 빨리빨리 야, 지금 이거 작업하고 있니? 분명히 놀고 있는 애가 아이고 집을 더 지으라고? 오케이 아 머리 아프네요 집을 하나만 더 지읍시다 자 일단 여기다 짓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사람 한명더 뺄게요. 자 빨리 지어줘. 시간이 없어. 자 지어줘. 지으러 가는 거 맞지? 왜? 왜안지어주니나 나빴어요. 이거 지는 게그래 중요할 수도 있어 그래 그래 뭐 맞는 말이긴 하니까 어? 지어주러 오는 거니? 에이 아니죠 자 여기도 완성이 됐어요 한 450이 있으면 이쪽도 막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쵸? 지금 나무를나무를 좀만 더 빠르게 모아주면 될것 같은데 아... 아니요. 시간이 모자라요372 나중에 제재소를좀 옮기던가 할게요. 이쪽에만 있으니까 좀 비효율적이죠. 그래. 이거까지 하면 350될것 같은데? 그래. 그래. 이거 빨리 짓자. 시간이 없다. 그냥 이쪽을 막아야 돼. 그리고 이쪽도 막아야 돼. 설마 이쪽으로 오진 않겠지? 아닌가? 여기 얼마지? 450, 안 돼요. 아, 일단 기다려봅시다. 어떻게든 되겠지. 자, 378, 402. 한번 더, 한번 더. 426, 490. 좋아요. 뼈대라도 만들면 못 오지 않을까? 자, 망치질이라도 한번 더. 그래. 자, 짓다 말것 같지만, 일단 생성, 얘들 오긴 오네요. 자 어떻게 온지 한번 봅시다. 이쪽은 안 돼? 그래요. 자 저희가 6명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나름 어떻게든 버틸 것 같은데 얘들 너무 많다. 어 너무 많죠? 어허 저희 지상 보병도 좀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자 이거 튀자. 시간 끌어야 돼. 얘도 튀고 얘도 튀고. 으, 살았어. 자, 공수야, 안 돼. 에 자, 버티긴 했어요. 그런데, 으흠. 일반 밀리터리 병사도 만들어야 될것 같죠. 많이 슬프네요. 자, 공수 좀만 더 만들고. 그 다음번에 어디서 방어해야 될지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 이쪽이네요. 여기를 막아야겠죠, 이쪽. 막읍시다. 막아야 돼. 그 얘가 어떻게 돌아올지 좀 궁금하긴 한데. 아니면 이쪽을 뚫어놓을까요, 그냥? 그래도 될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 놓고. 그니까 이쪽을 뚫어 놓겠습니다 여기를 그러면 얘들이 이렇게 오겠죠 자 여기를 일단 막읍시다 막아야 돼 그리고 지금 보면 분위기가 상당히 어, 좋지 않죠 좋지 않기 때문에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 뭐 헌술집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이거를 좀 만들어줘야 되고 우리 죽은 애들이 좀 있기 때문에 교회 그 교회도 만들긴 해야 됩니다. 뭐 이것저것 좀 지어야 될게 많아요. 이번엔 좀 내실을 다듬, 그 다듬어야 될것 같아요. 자 선술집 한번 만들게요. 이 아이를 어디다 짓는 게 좋을까? 일단 이쪽에다 짓읍시다. 얘는. 자, 여기다 찍을게요. 그리고 잠깐만 여기 돌 켜는 데 있죠? 우리 채석장도 이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얘도 옮깁시다. 자, 이쪽으로 오시고 자, 너희들 이쪽으로 다 올라가 아, 이렇게 올라가 그래 그래 창고 이쪽에도 사람들을 배치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한명 정도 배치도 어느 정도 만회가 될 거예요. 어그둘다 배치할까? 그래야 되네요. 슬프네요. 자 지금 이제 일꾼이 또한명 남았죠? 흠 <웃음> 이제 확장은 좀무리인데자 대기를 할게요. 대기해야 돼. 자254한300 정도 되면 채숙장 짓고 그 다음에 음. 교회라던가 뭐 그런 걸 만들고요. 됐다. 아니면 이번에 그냥 밀리터리 병영을 좀 만들어가지고 그 보병을 좀 늘려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 자이 아이를 어디다 지는 게 좋을까? 일단 여기다 지는 게 낫겠다. 자 이렇게 지을게요. 돌은 다음 턴에 채굴를 할게요. 다음 턴에 채굴 하고 다음 턴에 뭐 기기를 올리던가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자 부대병사 좀 최대한 많이 뽑을게요. 아까 전에 진짜 봤죠?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도 많이 뽑아야 될것 같아요. 야 시간 없어. 시간이 없단다 우리. 자, 이렇게 놓고, 창병. 한 여섯, 한 여덟 명 만들게요, 그냥. 그냥 이렇게 만듭시다. 자, 빨리빨리 오시고. 얘들이 이쪽으로 이동이 가능했나? 가능하죠? 그러면 남는 시간에 여기도 건설할게요. 는... 아... 모잘라요. 이쪽에서 이렇게 올테니까 그래도 짓긴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선스톤 남아도니까 일단 다른 일시킬게요자 다른 일 시킵시다. 건설을 하던 뭘 하던 이렇게 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병사 나왔니? 어디갔어? 그래, 좀 보이게 움직이다. 자, 하이크맨 여기 있고, 좀 나온데 시간이 걸리긴 해요. 그리고 여기다가도 벽을 만들게요. 그래서 공수들이 왔다갔다 거리면서 전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할게요. 자, 좀만 더, 좀만 더, 맥, 만들다 말고가, 자 너희도 이쪽에서 대기하고 있고 일꾼이 없나? 아 이거 다시 해야겠다. 그래 이제 만들기 시작했죠. 다리는 만들긴 해야 돼. 그리고 얘들 야 애들이 어디로 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켜볼게요. 어 이쪽으로 온다. 그러면 얘들 이쪽으로 와야 돼. 자 내려갑시다. 내려가고 병들 이쪽으로 오세요 다들 음. 아 늑대하고 싸웁니다 그래요 이런게 중요해요 자얘들은 굳이 내려갈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올라갈게요 어우 리 늑대 정말 잘 싸우죠 나중에 저희가 물리치긴 해야 돼요 얘네들을 일단 그렇다 치고 아 좋네요. 자 아무튼 하루가 지났고 아 이거 잡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공격 받으면 오지 않을까? 야 싸울 생각을 왜 안하니? 렐름이 이렇게 구별이 되어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전투가 이렇게 발생이 돼요. 됐어. 자 이제 낮으로 올 거예요. 자칩 하나 더 짓고 또 확장을 할게요. 이쪽 라인 있죠? 이쪽 라인에 확장을 하도록 할게요. 자칩 하나 어디다 짓는 게 좋나? 여기다 하나 더 짓게요. 자 이렇게 짓고 이쪽 확장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잠깐만 어디서 터들어오지? 똑같은데죠. 상관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사슴이 있기 때문에 사냥꾼의 오두막을 만들면 돼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특수지역은 특수건물 하나씩밖에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 감안하시면 될것 같고 이번에도 늑대 도움을 받아서 방어가 가능할 것 같아요. 좋죠. 잠깐만 선스톤 아이고 일꾼 배치시킬게요. 자 바로 배치합시다. 시간이 없어. 선스톤이 없으면 애들이 피가 달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요. 이렇게 채워줘야 됩니다. 자 먹는거. 자 먹는것도 여기서 좀 채워줄게요. 그래요. 됐죠? 자 이제 여유인력 가지고 돌을 켜야 돼요. 돌을 가지고 할수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채적장이죠 여기다가 만들어 놓을게요.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지금 운이 좋았죠. 늑대가 중립 진영인데 한번 웨이브를 잘 막아줬어요. 다행이에요 정말.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 이채석장을 만든 다음에 뭐 이런 저 공성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좀 성벽을 견고하게 만들면 그때부터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이 돼요 뭐 이거는 좀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 별일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이거를 이어서 진행을 할게요